제 앞머리 평가 좀 해주세요 <웃음> 진짜 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 어, 그냥 솔직히 아 계좌나 3안 받았어요? 오 이렇게 해도 예쁘다 쌤이 <웃음> 네,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웃음> 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요 후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유명한 청담동 에 청담동,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에 왔는데요 바로 꿈나나 도산입니다 제가 여기서 뭘할 거냐 2022년 올겨울 그리고 내년에 유행할 헤어스타일 알아서 해주세요 네 정말 알아서 해주세요예요 네뭐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누구한테 받을 거냐 미니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나라 도산점 이니 선생입니다. 2022년에 유행할 가장 핫핫핫핫 아, 헤어 스타일로 아, 아, 아, 아. 부탁드립니다. 뿅뿅뿅뿅. 쏙 뿅, 뿅. 아, 붙여주세요. 음. 일단은 전체적인 커트는 염색을 음. 하고 난 다음에 어, 할 거고 기장은 오늘 최대한 많이 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부터 내년까지 이제 쭉 유행. 아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거든요. 아 그래?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어, 내 이미지에 조금 더잘 살릴 수 있는 느낌을 보고 여름부터 계속 쭉 꾸준히 이제 인기 있고 앞으로도 인기 있는 스타일. 그 올해는 음, 2021년에. 음. <웃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들이 많이 했다. 아무래도 어, 히피펌 같은 느낌인데 음. 예전에는 엄청 막. 파글파글한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소, 내추럴? 아 내추럴한 히피펌이고, 뭐 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어드 컷. 검은목이랑. 아, 레이어드 컷. 음, 엄청 네. 많이 들어가. 그죠, 그죠, 그죠. 네. 일단, 지금 앞머리랑 이제 이 라인이 어, 선이 음. 좀 분명,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좀 여기 라인을. 먼저 커트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얼굴형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앞머리 라인을 조금 다시 맞출게요 자, 앞머리 음. 제가 잘랐는데 네. 제 앞머리 평가 좀 해주세요 <웃음> 아 신랄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아, 진짜 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그냥 어, 솔직히! 아 언니가 잘랐구나 <웃음> <웃음> 어, 괜찮아 네. 상처 안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 언니가 잘랐 음.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느낌? 쌤면딱 아, 아, 아. 보면 아세요? 고객님이 자르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죠. 아, 있는데 이러죠. 아, 어, 혹시 가서서 잘랐냐? 먼저 그냥 그렇게 물어보죠. 아. <웃음> 앞머리를 많이 네네. 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은 라인을 조금 맞추 이게 그리고 앞머리 혼자 자를 때 팁이 있어요. 어, 뭐예요? 삼각형으로 내리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삼각형을. 요 이런 삼각형인지 엄청 큰 삼각형인지 내가 감흥을 못하잖아요 아 그니까 러 요만한 삼각형인지 어, 어, 어. 이만한 삼각형인지 맞아 아. 근데 삼각형해서 이렇게 자르지 말고 네. 내려서 이렇게 어 그냥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걸 차라리 자르세요 차 그래야 아. 수습하기가 조금 더 편한데 내가 막 삼각형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싹둑 잘라버리면 아. 갑자기 여기가 파먹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론적인 거는 미용실 와서 음. 어, 샵 와서 그렇게 하자 이상하게 집에서 음. 심심할 때좀 탐험 정신이 발휘된다고 할까나요? 맞아요 그런 날이 있죠 네. 코로나 이후로 음. 음. 좀 헤어 트렌드나 좀 음. 고객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요? 어, 그 아무래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아, 내가 안 해왔던 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오. 오 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보시나 봐요 어그죠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길게 자를 거예요 길게 자르고 염색하고 한번더볼 겁니다 아이고. 언니 머리예요 <웃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와 자르고 오, 이렇게 해도 예쁘다. 쌤이 네,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여기 샵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언니 온다고 좀해가 <웃음> 그만할까?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쌤. 음. 맞춰보세요. <웃음> 저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왜요? <웃음> 아니 너무 두근두근 두근두근돼서? 보통 머리 관리할 응. 때 사람들이 제일 네. 많이 하는 실수? 트리트먼트를 머리를 부드럽게 하고 싶은 거지 두피를 너무 가깝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어쨌든 성분 자체들이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어서 얘네 이 모발은 타고 올라가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두피까지 에 떡지는 느낌? 내 모발은 한 중간 정도까지만 끝에 원액으로 발라주고 물로 헹궈낼 때 전체적으로 약간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유분기들이 잘못한 모공을 바꿔요. 클렌징도 안 되고, 떡은 지고, <웃음> 두피에 안착이 되면 얘네가 집에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샴푸할 때도 네. 그 진짜 두피를 깨끗하게 헹궈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웃음> 이제 한번더 지금 탈색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로 헹궈내지 않고 탈색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단백질로 헹궈낸 건데, 이제 모발 친구들이 쉽게 확 건조해지고, 손상도가 좀 커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로 이제 최대한 탈색제를 제거를 시키고, 2차 탈색을 할 겁니다 모든 시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내 머리에 데미지를 안 입히는 거거든요 내 모발에 제 개인적인 시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음. 근데 탈색해서 음. 계속 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색 샴푸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네 맞아요 보색 샴푸를 써주는데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네.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두 일주일에 번. 두 번. 어, 보색 샴푸는 클렌징보다는 색 유지에 이제 초점에 맞춰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기에는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머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좀 2000년대 초반 깻잎머리 같은데 아, 내년 유행할 앞머리네요 <웃음> 제가 이쪽은 길게 자른 거거든요 봐봐요 살짝 이, 이 느낌보다 언니가 살짝 짧은 게더 얼굴이 그, 짧고 다자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가 오히려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음줄 수가 있고 여기는 딱 얼굴이 뭔가 짧다고 짤둥한 아서 예쁜 느낌. 이걸 찾아는 가게 중요해. 요 그리고 살짝 그 턱선이 샤프하신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은 살짝 사선으로 잘라주면 예뻐요. 음 제가 근데 진짜 몇년 전부터 제가 언니한테 계속 바꿔주고 싶다 했잖아요. 네, 아시죠? 그니까요. 러 어떻게 바꿔보니까 아.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약간 이런 음. 블러컷은 음. 어떤 얼굴형이면 좀더잘 어울린다? 아니면 장점? 살짝은 좁고 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광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 진짜 각이 졌다던가 음. 그러면 너무 예뻐요 되게 유니크해 보이고 좀 커버도 할수 있고 그죠그죠 지금처럼 어떤 머리는 어떤 거 하면 안돼 이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보라고 해요 음. 왜냐면 제가 그냥 예뻐, 예쁘게 해드리면 되니까 자신있다 난 자신있다 <웃음> 어, 예쁘게 하는 거 자신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남자분들이 지금도 뭐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음. 투블럭컷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여자의 블럭컷은 이런,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앞에 하나, 뒤에 단이 두 개다 약간 이런 아. 느낌? 음. 짜잔! 이렇게 해서 2022년 가장 핫한 헤어스타일 알아서 해주세요를 해봤는데요 오늘 해본 헤어스타일은 블럭컷과 투톤 이어링 염색이었습니다 최근 연예인분들 중 히메컷이나 블럭컷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얼굴형이나 이목구비에 따라 블럭의 종류와 각도, 길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선생님께서 광대 라인을 커버하는 블러컷의 헤어컬러는 붉은기를 덮는 라이트쿨 브라운을 시술해주셨는데요. 투톤 염색을 한 부분은 두번 탈색을 진행했는데 조금 더퍼플을 섞어서 로제 베이지 컬러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투톤 염색에서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샴푸를 하고 나면 점점 골드 베이지로 빠진다고 하네요. 블러컷과 투톤 염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